c o can be something I said, can be something I did this time, maybe it's you instead, you just blew up my mind. 이게 라벤더인데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꽃 꽃병. 제가 꽃을 좋아해서 근이 주둥, 이 주둥이 작은 꽃병이 없어서 없었... 꽃을 꽂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유리볼을 많이 쓰더라고요. 계란 물 만들 때나 여러 가지 할 때. 그래서 이케아 유리볼이 되게 크고 좋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화장실에서 쓰려고 샀거든요. 화장실에서 청소할 때 되게 요긴하게 쓸것 같아요. 아니면 주방에서 써도 되게 요긴할 것 같더라고요. 두개 갖고 이거는 주방용 소기가 되는 거여서 붙어라. 네, 이게 더잘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시락 샀어요. 이키아도시락통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음 제가 점심에 회사에서 간단하게 먹을 때 과일 샐러드나 이런 걸 하려고 도시락통 샀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매트 제가 정말 사고 싶은 거는 다른 거였는데 이것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거기 쇼룸에 식탁에 있는데 되게 대표되 있는데 예쁘더라고요. 또 다른 테이블 매트 여름에 어, 이 테이블 매트에 넣고 음식 올리면 되게 시원하고 맛있어 보일 것 같아요. 테이블 매트 두 개, 그리고 요거. 요거는 그 미니멀 라이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거 과일 바구니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 두개 가격이 좀 저렴해서 이것도 사봤습니다. 샌님은? 그리고 이것도 향이 되게 좋아요 음. 이거는 사과랑 오렌지가 되어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음. 딸기 향. 집에 좀 약간 여름에 습한데 화장실이나 이런 거 놔두면 여기저기 놔두면 되게 기분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거 초 샀는데 이게 코코넛, 이거 향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양을 샀습니다. 좀더 많이 쟁여놔야 되는 소입니다 가끔 한 푼씩 뭐촉 켜면 음 향촉 켜면 밤에 기분도 좋고 향도 좋고 약간 릴렉스 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웃음> 커튼... 아, 그 집안 분위기를 바꿔주고 싶어서 거실 커튼을 샀습니다. 이것도 되게 예쁘고... 이것도, 그, 세제 넣고 슉할수 있는 거. 행주거리. 이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번 집에서, 저희는 건조기를 써서 사실 빨래, 찌게 이게 필요가 없는데, 그냥 행주 같은 거는 건조기 안 쓰고 바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 샀니다 이거 두개 쟁여놓을거 그 다음에 요거 그 소스 같은거 바를때 되게 좋은거같아서 지난번에 못사가지고 이번에 가서 샀어요 가성비 되게 좋은 제품인거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뭐 계란물이나 이런거 내릴 때 조그만한 망쓸수 있는 그런 국자인데 이것도 이케아에 있더라고요 가성비 되게 좋은거 같아서 하나 구입했습니다 아, 요거, 요거도 종류별로 이거, 이거죠? 딱딱딱 하는 거. 냄비, 냄비 하는 거. 냄비 집게? 냄비 집게? 음 이거 필요해서 되게 사용도 간편하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샀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음. 이거, 후에. 습니다 소파 옆에 놓을 수 있는 협탁용으로쓸수 있는 걸로 되게 저렴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그래서 하나 샀어요. 그리고 안에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더라고요. 여기 모양 보시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만들 거예요.